멀어지는 그. 박빙돌아지 와! 헤드샷! 다 썼지. 헤드샷! 헤드샷! 헤드샷! 헤드샷! 헤드 피피피피피 아, 가요. 중대로 감. 교빵이었다폭폭 하나 아 잠깐만. 중세, 중세. 어, 이거 중적 조시. 싸니 싸니. 소리 브로. 아니. 목표 어떻게 먹 소리니? 어, 아이고, 나비. 어, 이거 앞에쓰 나. 안 늘었어요, 괜찮, 괜찮. 알가르, 알가래 아님 아, 나왔다, 무조건. 네. 오른쪽쓰 나, 왼쪽, 왼쪽에게. 오른쪽 치고 갔다. 오고, 오고,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아니, 주홍 대형이다. 증계 아, 올리면 백업 다 오네. 아, 한 명이면 은 아, 어서오십시오. 이거 중옥 올리면 방에서 백업 다 온다. 네. 방 하나지 킵. 정민아 그럼 니피 네 까이지 말고 이 기계 있어라. 네. 중앙성. 잠깐만요. 네, 네. 와, 폭우 정가이 저, 오른쪽 선나왼쪽이 저기 오네? 희한하게. 아, 샤워 같다, 씨. 와. 왼쪽 잡았고. 개고발 아, 미군. 개구 앞에 심하다. 어, 뭐야, 이띵 뭐야? 뒤쪽게또 오는가? 이거 오빵 개선자오는거 같다. 사이 오빵, 오빵 죽은것 같은데. 잡았나? 예, 잡았어요. 누드 형 살아있잖아. 누드 형이었어. 계속 어? 올거 같은데? 방이 작업해 볼래? 예. 네. 아 양몰이다 양몰이다 아맞우스야 잠깐만 아웃시스 아웃시스 아웃시어 왔다 아, 혹시, 방이, 방이, 아,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방세명이야 아, 우리 3명이야 어, 나 했어요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칼로 한번 기선 잡했다 시체. 아장난저샷뭐 어, <웃음> <잠시나. 웃음> 어, 반. 어아 방이 빡쳤어. 조 에헤이 이 대회 다이님 대회 대회라 생각하고. 두판 조심하고 세 판째도 어, 조심. 조시... 조시... 뭐야 개고. 까꿍 아이쿠 아또 핑이고 여기 하트 형님 두번 스팸 하나 또빵 뚫길렸나? 아..아..깜깜인데? 같이 넘겨줘요 같이 넘겨줘 넘겨줘 넘겨줘 가자 가자 가자 1위다 나이스 어하나더하나동 총패동 총패 하나 동 하나 바샷네방해요 방설해요 살려 살려 살려, 살려. 나이스 아승리하습니다 올라오나? 잘 올라온거 같은데요? 다리 맞긴했는데 방귀 한번 찔러 볼게 오케이 이렇다가 관제 들어가지 말고 아? 야, 누가 보을 잃을까 너? 고했다 방둘 나왔다 빙중 장난인데 나랑방박나 중대로 올것 같아 기계로 기전둘 폭폭폭폭폭 뒤폭 폭폭, 뭐야? 개구. 개구 둘! 개구. 이 녀석은 울도 왔을 것 같은데? 피... 아, 잡았다. 야 아으 이걸... 멀어지는 그... 한개돌아개돌다 아, 아, 아, 아, 썼지. 네, 네, 네. 이것만 잡으면 어떻게든 된다. 절리대 계단, 올라개 나이스. 오 네. 네. 좋아요. <웃음> 재형 쏘다가 왜 올라갔지? 었 맞을까봐, 샷. 저형한막 날라다니는 거 아니야, 저가. 어. 오니까 억울 한번끈 거지. 중계단. 우와, 나 방금 개피 됐다. 왼쪽, 왼쪽, 왼쪽. 와우. 아홉 시에요 아니, 아니, 개그 앞에. 개당권 계단컷 계단컷 완전 개급합이에요개급합 실각자리 왼쪽이었어아까네 우리 중옥 계속 올리거든요 이거 힘좀 좀 실어주면 좋을 듯. 오케이 어 가는대로 힘좀 모으자 그냥 쭉 가야 세크필필필필필 어, 뭐, 필, 뭐, 필, 뭐, 필, 어, 가요 필필필 자 빼서나 필이야 뭐야? 필필 아 <놀람> 필인데. 오오 오. 하자 가자 가자. 방선에 있는가 거아이가 그러게요. 오케이 꽁꽁꽁꽁 적배 하나. 왼쪽. 둘다 둘다 적배 둘다 둘다 적배. 내가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나한발한발 나왔다. 폴리. 이제 뭔지 오. 어? 이제 어. 와, 알다 아, 이래 된다고? 오아까는 폭탄이 가 하면 트라트가 와. 오 조금 아쉽긴 하네. 이거. 쟁이야쟁 아, 이거 저저샌을 빨리 잡았으면 데 제가. 연막 되게 진하네. 와지 누구야? 누구야? 개피 샥스 개피. 개피적하고 중욱 있고. 여기다 방적데 이거 중욱이 하나? 하나, 빙 둘, 방설됐죠? 털됐죠 11시 11시 반개 11시 컷 설폭설폭 알좀 알좀 알좀 내려는거지저 앞에 들어 한 번에 내려올 수 있음 내려 올라가겠다 이거 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왔다 이거 이겨야 되니까 설설설 오케이 어. 기계 한명 조심하고 반개 위 하나 나이스 됐습니다. 아 내려올 것 같았는데 오 나이스 아, 공격 좋은디? 4점 이번엔 잡는다 저기 난리난리 개피 중 3명 었네 방이볼기다이번판다이전기다기네이벌방다 이보기다, 이보이안 나왔어 보기다이안기다이방이보다이다개고 개고 개고 다이다이 박스 아이단오나이스기시 네, 대구 야, 씨, 뭐하고가야지어디거어 나이스인데? 이거 뒤치기 중 하나. 개구, 뒤치기지? 개구. 개구, 개구, 개구, 개구, 개구. 개구랑 중옥이다. 나시팔. 아, 어, 이제 적배. 적배 쓰나? 아, 방이 왔다. 아. 뒤다 아, 바로 그래. 가야 돼. 방계 내려왔다? 방계 온다, 나, 이제. 방계다총 빨리 들어야 돼. 근데, 아, 아 근데 바로 아, 앞에를 했잖아. 바람이... 아 어차피 형 왼쪽이 핀 깠는데 그쪽 각은 쪼고있지 녹일 수 네, 있었는데 까비 오케이 뭐 중철이 형 간호 중두명 이상이고 이거 나 혼자 총하좀 빡쓸 것 같은데 다판나야가판임패 2곳 게어 와도 돼방세명 봐도 돼 오케이. 100원 아아씨 젠자발 전달핀 대기 뭐가 포? 내가 콜 줄게. 응. 방 빼고 가야겠다. 내가 방 깎게 그냥. 그냥. 오케이. 하면 더 와. 그냥 형땡겨형땡겨 땡기, 줘. 응. 방이다. 아. 나도 방 깎게, 나도 방. 쌤야, 이 아, 네. 아, 센년이만 아, 잡아주지 다. 닿비다박스 먹을게요. 중박스먹을게 하트형님 박스로 달리거든. 오케이. 이번에 아마 박스로안 들고 그냥 쏠 때. 두데 아. 아피 징고튕겼다 음, 점아 네, 네. 그냥, 그냥 쏘네 예, 중계단. 그냥 한올려야겠다 배구 좀 줘. 나 바른다. 음, 아니면 이거 차라리 죽미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 나을 듯. 총할 거면. 아예 먹어 버리게. 빵 빵. 배구 좀 빨리 탄대 그럼 일단 한판따 보자. 점수 따고 나중에. 오케이. 어. 얘기해 줄게.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웃음> 어쩐이 많아. 보게 보였네. 아, 너 있는데. 헤을 척하다가 이거 어째 헤지 아... 안 돼요. 그러니까 잡아야, 잡아. 잡아야 돼. 어디고 어, 설마 뻔한가. 뻔할 미션... 수도 있겠다. 못난가? 아이고, 까비. 아 씨발. 너 가끔 뻔하나 하던데. <웃음> 나비 맞게. 음. 한번 써 올린다. 그대올라 오기 전에 스프레이 좀좋키네 미리. 음, 음. 와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 방이 방이 방더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대구 방이 방 방이 방이 방이 이 방이 방이 방이 방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아계안보이 기계 안보이 기계 안보이 기계, 기계 먹고 있고. 사태이 반이야. 중 잡대사. 아, 문이 숨이야. 했습니다. 딱한 번씩 바, 그 뭐지? 유스 끊기는 거 아니면은... 아, 좀 시원하게 쏠거 같은데. 키보드가 좀 불안하다. 이 세그 산다. 이거 그... 그렇죠. 점프샷 이게 둘 정도. 중에 채소들 나띵. 이거 박스 아니, 아, 아니, 형, 아, 어, 이 박스 탈라거든. 박스 맞형전도 돼. 중계 온다. 중계래 올라오겠다, 그러면. 올라오겠다. 어, 살살살동 조심해 봐. KP. 난리 난리. KP. 중계중계중계 난리는 개피 패스 찍어 줄수있 어. 하거든요. 자, 반감 중계돌. 아, 방해 개피커, 팡팡팡. 나이스나다 뽀나다, 뽀나다. 뽀나다. 아 정도. 이네 뽀뽀 뽀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이정이 정도. 이 정도. 도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방전보전본인증소골린 어우. 오케이. 이번에 늦게중 늦게 나와. 두 개들 정도 이상. 옥박터. 방이 방이 방이방이 오기가. 하나 컬 하나 컬 어, 개피 개피. 옥둘 옥둘. 누더개피때 잡았어? 누구야? 어, 그옷방쓰나 하나 있다. 워스나. 이름 뭔지 몰라? 그거 투하트이형투하트 중돌이다. 형사인데 이거 중인데 이거 중세. 중대로 간. 투하트 옷방이었다. 폭폭 하나 깠지. 아 잠깐만. 오 어? 중세 중세. 중간. <끼리> 이거 중적 조식. 아옷 간. 써니 싸니옷 간네 옷 간네. 어? 뺑뺑사나가 다 뺑뺑사나 이제 중, 늦게 나온다 스나 계속 딴데 가나봐 옷방스 옷방스 조심요 오케이 네, 깜짝이야 보고 중계 중계 컷 나이스 중계 중계 중계 둘 아, 중계 하나 더 개피 개피 나이스 중간 밑에 하나 스나 하나 와 방금 싹커키 맞았다 방이 컷 방이 컷 옥인가? 아, 옥 갔다. 또 갔다. 또왔다또왔다어왔다옥 갔다. 어 갔다. 어 갔다. 옥설몬이 된다. 중옥으로 간다. 노살. 살살살살 옥살. 노노노 중옥으로. 아, 좋지. 다시 살. 어? 하나 아니지? 중중중 중, 중, 중. 아, 바로 왔다. 중으로. 중으로. 타이밍이 되게 잘 찌르네. 없지 잘찌렸다 스나가 진작에 반가웠었네 저기 몬니 아, 된듯? 그래가지고 그냥 스나가 바로 방사하는거 같은데 음. 오레파성하요요 로람 중앙 밀까? 아 근데 확실하게 밀려면 개고 나와야 돼 이거 지면 밀죠 산파 아 오케이 어삥 자꾸 몹이 맞나 어우 까비 1미리 어, 내가 좀 앞에 전진해서 그래 방금 오케이. 우유, 우리 우리도 개고 하나. 막아보자 이거. 오케이. 어전투이 되게 돼. 어. 아 중계 중계 조심. 난리 반이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요? 아니 올림픽 몇 개가 던지는 거야? 쳤네. 올려야다 올통 올통 앞에. 설때옥설때 쓰나. 중옥 쓰나. 서럽다, 서럽다. 뭐가? 아 중옥 왔다. 혼자 나 혼자. 아, 아 중옥 도다 왔네. 중 밀자 오케이. 개구중한명 나오세요. 네, 이거 앞인 내가 오케이. 칠게 빨스핀까지 응? 쳐주자. 이거. 아, 오케이. 이 먹었다, 쟤 들어가, 들어가.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어, 이먹었나 나, 알고. 아, 알, 알이 왜? 없다. 이 아, 먹었어. 아, 아, 나이스. 오파이다, 이거. 오파이다, 이거. 확인. 오파, 오파, 오파, 오 보였다 트는 양쪽 됐다 폭 폭폭폭폭 와피리 d 이거 따로 들어가면 예. 나이스 지금이다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또 8대7이냐 나이스 예. 점수 1200점 예 밀고,